안녕하세요 빵입니다 오늘부터 옛날 광고를 하나씩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볼 거는요 클럽매드 광고입니다 97년 6월 10일 중앙일보에서 스크랩한 흑백 신문광고 5단 통 광고 입니다 5단 통 광고 라고 했는데 이 사이즈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문이 새로 쓰기가 되어 있었잖아요 새로 쓰기 한 줄을 1단 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섯 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1cm에 얼마 뭐 이런식으로 음, 책정이 되고요 단은 세로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요 몇 c m 는 가로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전면을 다 통으로 쓴다고 해서 5단통 광고라고 하게 돼요 이게 아마 37cm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 5단통 클럽매드 광고인데요 클럽메드는 광고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여행업에 있어서도 한 획을 그었던 바로 그런 여행입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한다고 하면 유적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또 이동하고 이동하고 그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여정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여행의 형태인데 클럽메드가 와 우리는 새로운 여행을 너희에게 제시하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던 지금으로 표현하면 체류형 여행 지금은 뭐 호캉스다 뭐 해가지고 뭐 일반화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딘가에 머무르면서 안 다녀? 그렇게 돈을 내고 외국까지 가 가지고 거기에만 있는다고? 뭐 이렇게 되게 새로운 여행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 기법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선극기 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딱 그어서 우리는 아돌스와는 달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음 그런 광고를 많이 했고요 제품 자체가 좀 선긋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이었기 때문에 클럽메드 하면 좀세련된 여행 형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포지셔닝을 하고자 했던 그런 여행입니다 협찬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제 기억으로는 그도 손지창 오현수 커플이 결혼 을 했을 했을땐가 뭐 이런데 신혼여행이었나? 클럽메드 협찬으로 어, 싱가폴에서 출발하는 배를 탔나 하여튼 뭘 타고 가서 지내고 왔다 뭐 이걸 굉장히 대대적으로 어, 스타 마케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드레스와 구두를 준비하는 여행 새로운 여행 제시 제안 뭐 이게 클럽메드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막 어,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옛날 카피를 읽으면 좀 재밌어요 그 당시에 어그레시브하고 <웃음> 굉장히 생날 것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좀 말로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좀 감각 있는 말들을 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감각 있는 말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보다는 쉽지만 조금 튀는 말을 하고 싶어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하나씩 읽다 보면 아 이때는 되게 이런 말들을 가져와서 썼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 클럽메드의 로고 있잖아요. 이 로고 안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넣었어요. 음, 세상에서 가장 멋진 휴가, 클럽메드 이게 그러니까 뭐 슬로건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세계 각국의 문화, 레저, 스포츠 요리를 세계인과 함께 굉장히 이 세계를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었것 같고 지구상에서 가장 색다른 휴양지 클럽메드가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약 문의는 771에 8977이나 가까운 여행사로 아 이게 모든게 다이 서울 중심이었죠 <웃음> 네 사실 이거 앞에 공이 없지만 이거 공이 들어간 거죠 네어 서운해 난 요즘에 지방에 와서 살고 있어 가지고 식사에는 부페식으로 무료 제공되는 세계 각국의 인류 요리와 와인, 맥주, 음료 서비스 이태리, 프랑스, 중국, 일본 요리 등 식도락가들도 반할 만한데 네, 식도락가 뭐 이런 표현 재밌네요 <웃음>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실 게 이게 25, 25년 뭐전 광고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열심히 쓰신 분에 대한 어떤 뭐 빨간펜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음, 다른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도락가들도 반할 만한 다양한 음식들 또한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스포츠 강사로 뮤지컬 배우로 변신하는 친구 같은 GO들. 이때, 이 클럽매드에서 이 GO가 뭐, 뭐의 약인데나 뭐 까먹었고, 음, 이 스탭들, 크루들을 GO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뭔가 차별화시키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였죠. 뭐, 클럽매드에 가면, 막, 이 지호들이 다, 막, 여자들 을막 되게 예쁘고, 남자들 되게 멋있고, 이렇게 근육 빵빵이고, 막, 이렇게로 이제 소문 나고 그랬었죠. 지금은, 얼평하면 큰일 나지만. 낮엔 각 분야에서 손님 편의를 돕던 직원들이, 밤엔 댄서로, 배우로 변신하여 즐거움을 선사하며, 한국인 지호 덕분에 언어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거 띄어쓰기 잘못됐네 <웃음> 해외여행이 좀또 많이들 두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지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어린이 가족 여행자들을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도 부만큼 즐겁게 꼬마 고객을 위한 미니클럽 꼬마 요즘에 이제 꼬마들 진짜 꼬마란 말 쓰면 안 좋아하는데 <웃음> 어쨌든 전문 지식을 갖춘 주요들이 또 이번에도 주요 나오죠 연령별로 세심하게 돌보아 주니까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 세계 35개국 115개 빌리지 45년 전통의 세계적 휴양 파라다이스 각국의 가장 기막히게 아름다운 해변이나 유적지의 빌리지를 마련 맞아요 빌리지라고 했었어요 문명의 피로를 씻어드립니다 세계 35개국 118개 빌리지 지금도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아, 또 빌리지 하니까 예전에 이대 앞에 있던 빌리지 옷가게가 생각나네 그 약간 보세 편집샵이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대 앞에 가서 이렇게 좀옷 사입는 게뭐또 나름의 또이큰 나들이었죠 자 그리고 30여가지가 넘는 각종 스포츠의 강습 네, 이거 보세요 요즘에는 이런 걸 그냥 다싸져봐서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장비 이용 네. 초보자에게도 무료로 친절하게 네. 이클럽메드 특징이 일단 클럽메드 가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무료로 어, 즐길 수가 있고 뭐 식사부터 해가지고 다 해결이 된다 이거있고제 기억으로는 아마 주류만 비용을 지불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소 해보고 싶던 골프, 윈드서핑, 스노클링, 세일링, 카약, 아쿠아짐 등을 마음껏 즐겨 보십시오. 네, 요즘은 이거 다 제주도에 오면 할수 있죠 <웃음> 네, 항공, 숙박, 식사, 게임 각종 스포츠 이 모두를 추가 부담 없이 이거, 이거 보세요 이게 여기 나오네 한 패키지로 한 빌리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고 서울서 지불한 패키지 가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사실 여행 광고를 할때 항상 이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게또 이때 또 한참 많이들 이슈가 됐던 게 관광 가면 다 바가지 쓴다 중국 1 9 9 0 0원에 갔는데, 거기 가서, 뭐, 쇼핑하고, 등등등등 했더니, 뭐, 100만원 훌쩍 넘었다. 뭐, 이런 사례들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오히려, 클럽매드 가는 게 개이득이다. 뭐, 이런, 음,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달의 추천 패키지, 체로팅. 네, 말레이시아. 그 누구도 발들여놓지 않았을 것 같은, 열대의 천여림과 정글. 예, 뭐 천혈이 뭐, 이런 것도 예전에는 좀 쓰던 단어인데, 요즘에는 이런 단어를 잘안 쓰죠. 네. 흰 백사장이 640km나 끝없이 펼쳐지는 클럽메드 체러팅으로 오세요. 어, 당구장, 다양한 가격과 종류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뭐, 640km나 뭐, 이런 것에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잖아요. 그, 그랬던 이유가, 뭐 사수님한테 배울 때 되게 길다. 뭐, 이렇게 쓰는 거안 된다. 되게 얼마나 기냐 아주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숫자를 쓰거나 숫자를 쓸 때도 뭐 만약에 만이다 만원이다 할때 만원으로 쓸 거냐 만원으로 쓸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표기 숫자를 표기하는 것들도 광고를 읽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더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연구를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클럽매드 읽어봤어요 97년 6월 10일 중앙일보 5단통 흑백광고 클럽매드였습니다 아, 그런데요 제가 클럽매드 이걸 보다 보니까 뒷장에 또 재밌는 광고가 있어요 이 광고는 제가 보기에는 5단통이 아니라 8단통이었을 것 같아요 이 카피 위치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어, 광고를 볼 수는 없지만 좀 재밌어 가지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매일 맘마밀 광고네요 요것도 한번 읽어 볼게요 라이스밀크래음 쌀로 만들었다고? 아, 아 이게 분유가 아니라 이유식 광고니까 내가 애를 안 키워 봐가지고 <웃음> 아 이게 이유식도 이렇게 타서 먹이는 이유식이 있네요 아우 나 너무 아는 게 없다 예전부터 뭐 아이들 뭐 예쁜 어린이 선발회를 비롯해서 이런 이벤트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SNS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뭐 체험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신문 광고에다가 이렇게 공고를 내 가지고 이거 봐봐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 와 이거 담당자 전화 얼마 얼마 많이 받았을까? 어 힘들었겠다. 세 중에서 매일 유아식품에 구입이 어려우시면 전화로 문의 중 통신 판매를 하셨군요. 네. 진짜 매일 유업이 우리나라 애들 반은 키웠지, 예전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볼까요? 뭐, 언어 발달, 뭐, 어쩌 하면서. 씹어 삼키기를 시작해야 하는 아기를 계속 빨아 삼키게 한다면 다음 단계로의 두뇌 발달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뭐, 저작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썼네요. 아기를 위해 이유식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엄마가 신경 쓴 만큼 아기는 똑똑해집니다. 정말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은 관심이 많죠. 그래서 어 예전부터 아이의 식품에 대한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두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슈가 잘 먹힌다는 얘기니까. 떠먹이는 이유식 매일 만마밀 영양을 먼저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청적 청정지역 철원쌀 그치 철원에 철원은 거길 얘기하는 것같아어비무장지대그 네. 다음에 지능인자 dha 비, 어, 예나 지금이나 dha 비피더스 유산균 우유 요구르트 치즈 쇠고기 어, 주로 다 저기 소한테서 오는 아이들이네 과일 5종, 야채 7종, 12종의 비타민 및미네랄 함유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물론 여기에 청정지역이 한번 들어가긴 했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유기농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어 근데 여기 좀 이상하다? 여기 이거 자간이 좀 이상하네 <웃음> 과립화, 그레뉴레이션의한 과정을 더 거친 매일 맘마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도 사실 쉽진 않아 오길비가 얘기를 했죠 어, 카피를 쓸 때는 초등학교 4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언어를 써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카피라이터들은 되도록이면 어, 말을 풀어서 쓰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일부러 어려운 말을 쓰는 거는 괜히 고급스러워 보이라고 하는 좀 일종의... 좀 그렇게 저는 그 장치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좀 기법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뭐 그런 거죠 네, 제품 문의 육아상담직통 그래서 아, 예전에는 다 전화로 했기 때문에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이거 클럽매드 보면서 그 뒤에 있던 네, 매일 맘마 매일 광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녕